에코프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하한가 나왔던 6만원의 강력추천드렸습니다. 전고돌파 나올때도 재추천드렸고 6만원 기준으로 1000% 넘게 상승이 나와줬네요 전고돌파 기준으로는 440% 이거는 1봉이고 역별 끊고 올라왔을 때 재추천드렸고요. 주황색깔 원에서 매도시기가 언제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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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으나 여태 동일하게 추세 매매하시면 됩니다. 상승하면 계속 홀딩하고 무너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돼요. 한방에 매도하면 자꾸 이런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이때도 내부자 거래 이슈가 또한번더 나왔죠. 이때도 전략 매도하지 않고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홀딩을 해봤다면 뒤에 또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 에코 프로 비엠 역시 동일하게 내부자 거래로 하한가가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또 여기 역별 돌파 나오기 직전에 삼각수렴 자리에서도 제추천을 드렸습니다 돌파하고 우다다다 크게 올라갔고 얘도 역시 동일하게 현재 얘는 21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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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중장기로 들어갔다 한들 손절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어, 이탈을 했다면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코스모학 1봉이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확인하고 재추천드렸고 요때 기준으로 5만원까지 홀딩했으면 5만원에서 전량매도 했으면 90% 수익입니다 90% 먹어도 엄청나게 훌륭한거죠 단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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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추세 홀딩이 가능했던 그림이고요. 단기 2평을 넣고 보면 얘도 여기서 21선 이탈이 처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1차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다. 에코프로 비엠이랑 유사한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올선이랑 또 주가가 멀어졌기 때문에 올선은 1차 지지가 될수 없고 앞에 역시 동일하게 봤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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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터 추천을 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고요. 요때 뭐 이때, 이때, 이때도 추천을 드리고 좀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마지막 재추천 줬을 타점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고 단기에 8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셀바스 AI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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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4% 61선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셀바스 헬스케어는 하한가 마감인데 셀바스 AI는 시가를 지키고 마감을 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게 오늘의 시가 22,00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 오늘의 저가가 21,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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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60% 정도 나와주면 15,000원까지 빠져요 15,000원이 이전에 종가와 시가가 일치하는 자리고 어 여기까지는 최악의 흐름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장기 입형 가격이랑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17,000원대 13,000원까지 요 구간까지 빠지는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과거를 보시면 항상 급등한 다음에는 장기편까지 무조건 닿습니다. 더 과거로 가봐도 장기편까지 무조건 닿아요. 여기도 보시면 튀었다가 뒤에 닿죠. 더 뒤로 가봐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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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대까지 장기입평까지 빠지죠. 장기입평까지 빠지고 급등 이렇게 딱닿는 자리 이 성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장기입평이랑 멀어지면 다시 장기입평에 가까이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차익실현이죠. 여기가 고평가 과매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다시 저평가 구간을 만들고 다시 또 올리고 또 빼고 이렇게 반복 파동이 나온 겁니다. 다음 구형테크 금요일에 무료 추천주였죠. 3천원에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큰 역배열 노란까지갈수 있다. 이전에 추천했던 러셀 얘도 무료 추천주인데 동일한 타점이었습니다. 러셀도 여기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9% 상승이 나왔죠 유사한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을그 전에도 작은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드렸고 구형테크는 여기서 45% 상승이 나왔고 러셀은 35% 결국 역배열 상단 노란까지 도달하고 하루 만에 14% 급등이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자. 눌러줬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다. 운좋게 노랑으로 바로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 윗골이 달고 반짝 상승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니까 분할 매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시고요. 이건 1봉 하루만에 14% 박스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요. 러셀도 일봉으로 보면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하루 만에 20%, 29%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왜 추천하는지 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런 걸 공부하시고 같은 타점, 유사 타점에서 반복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추천주였던 서플러스 글로벌도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하고 바로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왔고요. 이때 추천했던 타점이 전고 돌파했던 타점이었고, 뒤에도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반복 추천. 다음, 루닛도 무료 추천주.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역대 신고가 찍고 최대 180% 수익 나와줬고요. 아직도 고점에서 박스 유지 중에 있으니까 고점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이오 약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하루만에 13% 또 고점에서 전고 돌파 나올 때 재추천드렸고 오늘 또 역대 신고가 찍어졌죠 GI 이노베이션 얘도 전고 돌파 타점에서 두번 추천드렸고요 제가 전고 돌파 타점 잡을 때윗꼬리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잡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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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돌파한 후에 겜매우고초과도달로 최대 260% 오늘 상한가 마감 나왔죠 이것도 운 좋게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남아있는 물량을 홀딩했다면 꿀수익이 단계에 나왔고요 다음 덕산데코피아 월봉 약배열 끊고 쭉 올라오면서 최대 50% 수익 나와줬고요 제가 추천을 하는 타점 중에 요 타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